왔다, 왔어, 니다 미스터 아내입니다. 홍도 흑산도 여행 마지막 편입니다. 흑산도 버스 투어입니다. 이렇게 흑산도 부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바로 타고 흑산도 투어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버스를 타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바다도 쳐다보고 이렇게. 또 산행 겸, 겸사겸사 자유투어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미자씨 가수 이미자씨의 산도아가씨 기념비도 그리고 손도장 찍어놓은 것도 쓰다보고 즐거운 여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저 멀리 있는 바다도 쳐다봅니다 아, 저기가 바로 이미자 씨, 흑산더 아가씨. 흑산더 아가씨. 이렇게 불렸던 그 노래의 주인공 이미자 씨의 손도장, 네, 핸드프린팅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아, 맞네요저 어? 손이 누군지는 사실은 알겠죠? 여기에서 뭐, 언덕에서 바다를 한번 쳐다보니까 바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흑수도투는 보스토어 비가 보슬보슬 나중에 살짝 내리는데 이보스토가잘갑니다 햇빛 찡찡낼 때는 또 햇빛이 찡찡될 때도 있어요 비도 내리고 햇빛도 찡찡되고 어쨌거나 이게 아, 투어는 재미가 있어요 보스토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토어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말에 들어서 식사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아요 가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많이 투어를 와가지고 사람들이 꼭적거 <웃음> 야, 흑산도 여행도 이것도 아,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볍게 아, 정자 있는 데서 나가서 아, 조금 주변을 둘러봅니다. 공기도 좀 마시면서 흑산도의 내 냄을 좀 마신다 할수있겠어니 아, 사람들도 쉬고 있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같이 쉬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투고 투어를 나갑니다 버스 타고 투어! 버스 타고 투어! 아 중... 버스 창가로 쭉 보는 겁니다 이것이 중간중간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어떻게 선도... 여행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봐야니다 저... 바로... 바위 위에 있는... 바닷속에 한가운데 있는... 저... 소라 왜저 소나무가 저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바닷물은 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민물에 살든지, 바닷물이 있으면 저 소나무를 주고야 돼. 사수없 그런데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바닷물이 들어오는일빛물과 밀물이 있으니까, 이 바닷물의 높이가 많고, 파도가 치면은 저 소나무에 탁 음, 올라가게 되죠. 빛나있을까? 생명력이 대단하고, 그런 공식이 나오는데, 보고보다는이 바닷물 파도가 치더라도, 저 위까지 잘안 올라간다. 가 아슬아슬하게 올라 낙기는 하는데, 그저 사이에서 보일 수 있지, 구멍. 아. 어. 저 구멍 때문에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야 않네. 아 이거 참 비공 비공식적인 생각이 드는 거요 이렇게 해서 버스 토어 정말 간단한 버스 토어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부산도 버스 토어잠구장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구것도좋아요 꿈도 이게 응. 큰 힘이네 공도 투어 바꾸자 끝까지